안녕하세요 카오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년 전에 예전에 제가 대학교 강의를 갔었는데 그리고 그때 보게 된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그 발표 ppt를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는지 좀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면 좋은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대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제목은 이겁니다 간호와 마케팅, 버려지는 아기들 이런 ppt인데요 여기서 제목은 이거겠죠? 버려지는 아기들 아마 간호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왠지 과목 이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제목을 적을 때 항상 이렇게 과목 이름을 이렇게 대문장만하게 적어놔요 근데 과목 이름을 굳이 제목에 적어야 되나 싶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다이 과목을 듣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빼버릴 거예요 자 요것만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라고 해서 이제 목차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음... 내용은 터치 안 할게요. 솔직히 내용에 대해서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가 자리매김할수 있는 전문 영역 뭐 이렇게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어, 이런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매 내용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중간에 간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 어떤 내용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 선정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선 도형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데 굳이 이렇게 일반인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간호사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뭐가 어떻게 강조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디자인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싹 바꿔볼 겁니다 보기 좋게 자 일단 표지부터 해볼게요 표지는 간호와 마케팅 버려지는 아기들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 이 아기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낫겠죠 그래서 그 베이비박스 이미지는 어, 구글링해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이비박스라고 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쓰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기와 관련한 이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즈닷컴이란 사이트에서 제가 아기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아기. 아기라고 아기 적고 그리고 사실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좋은 네이밍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어두운 느낌이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좀 밝은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서 이 아기 이미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가 슬라이드에 꽉 채워져야 될것 같은데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6대 9 비율로 잘라줄게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비율이 16대 9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크기가 쫙 맞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제목을 적을 건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아기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도형 네모 도형 선택하셔서 일단 슬라이드에 크게 맞게 채워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검정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는 한30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를 적을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자 텍스트 상자를 여기 도형인대로콕 찍으면 도형 안에 텍스트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기 어려우니까 삽입 텍스트 상자 이미지 바깥쪽에서 톡 눌러서 여기에서 버려지는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 그리고 글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글꼴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떤 PPT를 만들어도 그냥 깔끔한 고딕체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랑 여기 있는 서울 한강체 이두 가지만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은 에스코어 드림체 라이트체로 좀 얇은 글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 키워서 버려지는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버려지는 아기라고 하는 이 부분만 좀더 강조될 수 있게끔 좀 굵은 글꼴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그 나머지는 좀더 얇은 글꼴로 바꿔볼게요. 아예 신 이렇게 버려지는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 아래쪽에다가는 텍스트로 간호와 마케팅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간호와 마케팅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좀 디자인을 둔다면 그냥 선도형 있죠. 선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하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키누른진채 복사해서 이게 또톡 놔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버려진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 간호와 마케팅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바로 하나가 만들어 졌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표지부터 그러면 은이 표지를 활용해서 목차까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안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할 을 건데 이거 그대로 슬라이드 복제 해 주시고요 이미지 안쪽에 있는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그대로 쓸 건데 여기에 목차 텍스트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해 보면 되겠죠 제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글시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1.5 정도로 길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간호사가 자리매김 할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더 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간호사의 전문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좀더 바꿔줘도 되겠죠 그래서 좀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통일성 있게끔 간호사 베이비박스 운영 주체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줄게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 목차를 입력하기 좀 애매하다 그럼 왼쪽으로 배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왼쪽으로 배치를 해서 요곳의 색상은 좀더 눈에 띄게 검정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텍스트와 너무 똑같은 글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글꼴만 좀 얇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체 그리고 이쪽 위쪽만 살짝 만 굵게 이렇게 24포인트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목차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표지고요. 이게 목차예요.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모핑 효과 즉 전환 효과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의 모핑 효과를 줄수 있다고 라 했을 때이 이미지를 좀더 이렇게 키워서 피사체가 왼쪽으로 좀더 쏠리게끔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여기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올 때 전환, 모핑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표지, 목차, 와우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좀더 크게 키워준다 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목차까지도 만들어 봤으니까 간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간지는 그냥 표지를 그대로 그냥 이용할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1 전문 영역이라고 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대로 또 이동, 이용을 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01이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워주고 그리고 선 도형은 좀더 짧게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 줬고 여기 보시면 간호사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또 뒤쪽에 있는 이미지는 좀 베이비 이미지 보다는 간호사 이미지가 낫겠죠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다른 이미지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스톡 이미지에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스톡 이미지에서는 어, 파워포인트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무료 이미지들을 말하는데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신 버전 2021 버전과 2019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있어 보이게 삽입 자 이미지가 그대로 다른 이미지로 교체가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바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깔끔해졌죠 이렇게 되어 있던 자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내용을 해볼 건데요. 주제 선정 과정부터 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템플릿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삽입. 도형 들어가서 여기에서 선 도형을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쉬프트키 누르신 채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회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 머리 유형. 여기서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생기신 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포인트 끝에가 동그라미로 변했고 그 동그라미가 좀 크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입력한다는 거죠?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주제 선정 과정 이거는 좀더굵은 글꼴로 제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는 굵은 글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래서 굵은 글꼴로 해주시고 주제 선정 과정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좀 필요하다. 그럼 여기 아래쪽에다가 얇은 글꼴을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해주셔서 글씨 크기는 좀더 작게 그리고 글꼴은 얇은 글꼴로 해서 다섯 단계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사회적 이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아이콘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주려면 삽입, 도형, 여기 보시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선택해서 약간 각지게 만들어 줄 거고요 선 없음, 색상은 그냥 눈에 띄지 않게 그냥 회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 이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똑같이 집어 넣어야 하는데 자 이걸 처음에 만드는 과정부터 했었다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애초에 요거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뒀다면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만 해두면 끝이에요. 자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하고 F4, 셋, 넷, 다 누르면 총 다섯 개의 개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반인 운영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텍스트가 좀 길기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맞춰줄게요. 이걸로 자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v 눌러서 텍스트의 모양과 그리고 서식을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 일반인용 베이비박스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아이콘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아이콘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었다면 그냥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어 삽입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거보다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아 두셨다 라고 했을 때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 를 누르셔서 저는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 중에서 선택해서 삽입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방금 전에 삽입한 모양 그대로 아이콘이 삽입이 된 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미지의 크기가 정사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아이콘도 위아래가 좀 잘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 원래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돼서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이콘을 삽입할 때부터 어, 괜찮은 아이콘들을 미리미리 삽입을 해두게 된다면 나머지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콘들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또 그림 바꾸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었던 다른 아이콘으로 뿅 하고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단계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단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흐름은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도형을 활용해서 여기 왼쪽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는 작게 만들고 이렇게 선 없음 색상은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또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F4 두번 누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삽입 여기 아이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실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컬러 아이콘을 처음부터 쓸 거였으면 컬러 아이콘으로 가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선으로 된 아이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은 모두 다 선으로 된 아이콘으로 해주셔야지만 통일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아이콘으로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어, 만약에 학교에서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굳이 여러 가지 막 텍스트를 집어넣거나 그리고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미지 하나와 도형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지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표지 있는 내용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어 주신다거나 그리고 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을 활용해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굳이 이런 거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해야죠 뭐 쓸데없는 내용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아예 직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대학생 PPT 자료를 한번 바꿔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